세상 이큰타로 입니다 저기 뭐야 어제 제가 타로 덱을 새로 샀어요 음, 제그 썸네일 그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그 카드거든요 음, 이게 이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샀는데 그림은 뒷따 멋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니까 카드의 카러티가 별로예요 암튼 <웃음> 자 오늘은요 주제가 그거예요 미움은 사랑 속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러는데요? 라고 그러면, 아, 옛날에, 음, 제가 티네이저 때, 어, 저는 불교거든요? 근데 티네이저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웃음> 아이러니 하죠? 어, 이제, 요즘에 종교는 위하더 월드 아닌가요? 어, 그때, <웃음> 아무튼 음, 교회에서, 그, 그, 알던 노래인데, 그,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제목 아시는 분있을란가 모르겠다. 2절 부분에서 보면은, 미움은, 사랑 속에 있다면서 남들은 웃으면서 말은해도라는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 있잖아. 왜 믿겠어?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 밉잖아요. 응. 나는 정말 너무 미워요. 지금 그 사람 들어오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 사람이 후회를 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지 지금 마음과 같을지 아니면 또 그때 마음이 내가 약해져가지고 받아주게 될지 아, 그래서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 거 뭐냐고요? 앙증맞은 거? 아, 카드 샀더니 와 있어요. 하다 안에 들어가서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다 놨어요. 근데 이따 프레임 만들 때 잘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자,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읊어야지. <웃음> 안 읊어도 되나요? 네, 미움은 사랑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어. 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쉽게. 지네가 그러니까 미워 해 보지 않아 미워 미움을 한 번도 미운 사람이 없는 적은 없겠지. 아무튼 음. 남들은 웃으면서 말을 해요. 어, 왜냐면. 사람이 느끼는 평생 진짜 누구를 죽도록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자 그렇지만 그렇게 미치도록 미운데 돌아온다면 아니 음,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왜냐면 너무너무 밉다는 거는요. 그만큼 사랑했었다는 거고 둘중 하나예요. 진짜 사랑했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너무 상했거나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했으면 은 그건 조금 그래요. 음, 왜냐면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면 이거는 복수를 해야지 응. 그렇지만 정말 사랑했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응. 어디 네, 봅시다 허허 이거 저기 뭐 왜요, 선생님 한 번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 같으면요, 아 몰라요, 듣기 싫어요. 아, 선생님, 아, 그냥 심심해서 보는 건데요. 어우, 아, 저그 새끼 돌아오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쩌면 죽여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그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왜내 손에 피 묻혀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과거에는 그랬겠지. 응.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근데, 별로 시간이 안 지났어도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 어, 왜냐면은, 하 헤어지자마자, 뭐, 우연치 않게 누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 헤어졌는데 너무너무 즐거울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 왜 저기, 뭐, 그 인간의 말은 듣기 싫은지. 아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 뽑아볼까요? 아우, 카드가 다하니까 <웃음> 잘안 보여. 어, 안경은 끼긴 꼈는데 잘안 보여요. 여러분은 뭐 과거에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랬었던 것같아 물론 처음에 사람이 헤어지면 분노나 어떤 각기 각양의 마음들이 나오잖아. 응. 그마음이 지나고 나서는 아유, 아니 아니면은 그이 사람하고 이미 교제하고 있을 때 소소의 정이 다 떨어졌다 오만 정이 떨어졌다던가. 그래서 듣기 싫다. 진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고, 천국장으로, 얼큰한 천국, 청국, 두복천국장을 끓인다 하더라도, 나는 니네 말은 싫어. 니네 말은 더 이상 믿기 싫어. 그리고, 그 입, 닭똥집 같아. 움직이지 마.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음. 뭐, 사람은 좀, 혼자 이렇게 재밌... 여러분들은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냈었던 것 같아. 나름, 나름, 뭐, 재밌게 안 지냈는데요라고 한다라면은, 뭐, 그래도 나름 어떻게, 저, 저, 떻게 사람은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다 보니까 뭔가 나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과거에 뭔가 그 사람 때문에 못했던 거. 이, 뭐, 딱히 뭐, 쇠고랑을 채우거나 수갑을 채워가지고 날 갖다 꼭꼭 묶어놨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속시끄러우니까 어, 속시끄러우니까 누가 나가자 그래도 못하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못먹아 나가기 가 싫어 지금 뭘뭘 먹으면 입이 코로 어 들어가는지 그냥 뭐 어,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냥 어 닭똥 집어만 해도 콱 그냥 주둥이 갖다 까버리고 싶고 막 그러니까 안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져 처음엔 좀 그랬었는데 몸이 살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아 어, 그러다가 이것도 아닌겠다 진짜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어, 늘그 뭐, 뭐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뭘 이렇게 어떻게 저 어떻게 하는 행동들은 이내 좀 질려 왜냐하면 은 내가 진짜 마음이 즐거워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답답하니까, 아, 그리고 또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그 인간이 막, 응, 어, 막, 저기 막 나불나불 때는 그 주제니까 생각날 때막 닭똥집 같고 막 이러니까, 응. 어. 나갔단 말이지, 일단은. 그런데, 뭐, 쇼핑도 해보고, 좀, 뭐, 평소에 안 먹어봤던 음식도 먹어보고. 근데 별로 그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 아, 머리도 아프고, 아, 왜 이러지, 내가?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생각 좀 해보자. 제 말이 아니야. 닭똥집은 그냥 내가 순간, 그런, 그런, 저기, 뭐, 튀어 생각이 나서 나온 말이지만, 이, 지금 스토리는 맞아요. 어, 닭똥집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왜 갑자기 순간 닭똥집이 튀어나왔는지. 근데 계속 지금 이런 걸 갖다가 반복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무슨 반복이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만, 음, 응, 여러분만 잠깐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을 적에는 여기 이두 사람 약간 에너지가 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어, 이렇게 약간 에너지가 통하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고, 헤어지면은 다 이유가 있잖아. 어, 근데 여러분, 그 남녀가 헤어질 때는요, 솔직히, 사귀는 사계에서 헤어지는 거는, 대체적으로, 양다리, 뭐, 이런 게 많아. 배신, 마음의 배신. 살다가 헤어진 거는 경제적인 요소도 좀 있어요. 근데 뭐, 살, 뭐, 물론, 뭐, 저, 저희는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지는데,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막 60, 70%는 다 뭐, 바람, 이런 걸로 헤어져요. 왜, 바람, 무로 헤어지는데 왜 성격이 문제? 그거는 그거는 핑계야. 그거를 핑계 대 가지고 내가 바람 피는 걸 갖다가 합리화시킨다는 거지. 그찮아요 예를 들자면 내 자식이 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날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미워지나요? 그건 아니야. 미울 수 있어. 그렇지만 용서, 뭐, 만약에 진짜 뉘우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마음이 또 울컥 하면서 또 용서하게 되고. 그런 거라면, 남녀 간에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나의 어떠한 성격적 결함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선의 노력이 보이면은, 응원해주고, 어, 그래, 잘하고 있어, 자기야. 그래, 그래, 조금만 더. 우리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게 사랑하는 거지. 어우, 나 진짜. 음, 난너 이런 거 싫어하고서 치, 뭐 지는 뭐, 치는 뭐 백,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좋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을 좋아했던 것도 맞고 어 카드상으로 보면 은음이 사람이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떠한 깊은 대화를 나눴었던 것도 맞아요 음 깊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도 맞아 음 근데 뭐그 사람하고 뭐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안 나온다라는 말이지. 어. 이 여러 이 여러분이 뭐 머리가 복잡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머리가 복잡하든가 아니면 둘다 머리가 복잡하든가 이 카드는 둘중 하나야. 근데 그, 어뭐 사정이 어떻게 됐던 변하지 않는 건 있어. 어속 시끄럽다라는 거야. 왜 속이 시끄럽냐? 음. 맞네요. 음. 뭐가 맞냐라고 하면은 음. 그그 그 사람이 어 저기 막 살짝 어, 한눈을 팔았던 게 맞네요 음, 살짝 한눈을 팔았는데 글쎄 나름대로 본인은 깊은 관계 아니었다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어, 우길 수도 있는데 그게 깊은 관계일지 깊지 않은 관계일지는 그건 본인만 아는 일이고 어.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서 보면 현장을 급습하잖아요. 현장을 급습하지 않고서는 그건 모르는 모른다라는 거지. 그건 본인의 얘기니까 눈으로 확인된 바 없으니까. 근데 카드 상에서는 어뭐 그렇게 이제 뭐 진한 관계라기보다는 바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오피스 와이프 같은 거. 그런 거. 어, 그런 개념이라라고 보면 돼. 진짜 오피스 와이프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는 그 정도의 관계라라는 거지. 음.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이기 때문에 어떤 만약에 실제로 오피스 와이프라고 했으면은 그게 필요했던 거야. 그 사람의 서포트가 남자하고 여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어떠한 지원을 갖다가 어, 받기 위해서는요. 육체적인 관계가 수반될 수도 있어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사람의기부앤택이라 그러잖아. 기부앤택.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원한다 했으면은 거기 적정선의 값을 갖다가 지불해주는 거야. 음, 돈으로 지불하든가 아니면 몸으로 지불하든가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 사랑했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지라고 봐.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음, 그 사람의 발그 사람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그 사람이 지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위가 더 높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조직 내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암무튼 어, 내용 이 지금 그, 어, 내용은 천차만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봤을 때 이게 딱히 뭐라고 이게 막 진짜 꼬리를 확 잡았다? 라고 보기도 힘들어. 어, 그냥 그 추측?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 뭐 왜냐면요. 사람이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물론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잘하고 안에서도 잘해. 내가 밖에서 누구하고 몇 명하고 어떻게 놀든지 간에 어 안에 서 들어와서도 그냥 퍽퍽하게깜쪽같이 앙증맞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표가 나요. 어떤 행동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힘, 있으면서 힘들었을 수 있다는 라 거야. 왜냐하면은 자기가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될수 없어요. 뭐, 뭐 바람 피다 들킨 사람처럼 왜 그래? 이러면 이제 도둑이 지발잡이라고 그냥 깜땅 이렇게 놀라가지고. 아,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음 지금, 그래서 방문 탁 닫고 들어가고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무튼 어뭐 어, 하여간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봤을 적에 이힘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있을 적에 이 사람에 갖다 어떠한 그 컨트롤하기 힘든 성격 갖다가 잘 컨트롤하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들키지 않게 진짜 이 사람 나름대로 쌍방에 이거는 힘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근데 헤어지고 나서는 이 사람이요,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응. 근데 여러분도 어, 힘들게 이 사람하고 헤어짐을 결정한 것이고 이 사람도 여러분과의 헤어짐을 힘들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결정하고 힘들게 받아들였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차피 뭐 헤어진 거잖아, 헤어진 거잖아. 어, 그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그럼, 어, 어차피 내가, 뭐, 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갖다 결정해야 돼요. 이 사람도 어쩌면은,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면서 이 사람 일에도 약간의 지장이 있었을 수도 있어. 어, 왜 그러냐라면은, 어, 새로, 뭐, 어, 그냥 이렇게 어, 어쩌면 직장 내에 그 흉흉한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내가 유부남인 거는 직장 내에서 다 알거나 아니면 내가 여친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동거녀가 있다는 거 어쩌면 직장 내에서 다알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내가 헤어졌거나 갑자기 가정이 깨졌거나 그러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도 자기 입지가 조금 거시기할 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더 이상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진짜 답답하게 이 여기를 다닐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 저기만,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만 놓, 어, 놓고 보기보다는 이 여러분하고 헤어질 때이 사람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문제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여러분하고서 헤어짐으로서 동시에 이 회사 내 회사 내나 어떤 단체 내에서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약간 낌새를채 눈치 빠른 사람들 낌새채낌새채 갖고 뭐그래 아, 쟤네 쟤네 좀 수상해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사람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재채기와 같아서 숨길래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뭐싸 싸인을 눈으로 주고 받았다든지. 어떻다든지 막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이 이, 김의 직장도 옮겨야 되나 이런 걱정에 어, 저것도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뭐 다야 그렇게 했으니까 걱정을 한다고 해서 다 옮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려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만약에 눈치가 보인다 해도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좋다면 더 이익이라면 이 사람은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이 이 사람은요 음, 여러분을 사랑한 건 맞아 음, 여러분을 사랑한 건 맞고 만약에 어떤 이성 문제를 일으켰다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오피스 개념 음, 오피스 개념 음, 만약에 오피스 아이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냥 어떤 자기가 음, 그 속해 있던 데서 그냥 친그 뭐지? 친하다 보니까, 어, 선을 넘었고, 선을 넘다 보니까, 뭐, 그다 뭐, 어, 보니까 뭐, 어, 걔도 그런 정도의 관계만을 원해. 어, 그렇다 보니까, 요 정도면 괜찮겠잖아. 아니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어, 요 정도는 하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 그래, 그러나,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 여러분에 대한 사, 사랑은 있었지만 각오에 너랑 나랑 이렇게 사랑을 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을 갖다가 내려놔야 됐다라고 봐요. 음, 왜냐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 해줬을 거야. 음, 왜냐하면. 어 내가 늘 그러잖아. 걔 껄떡껄떡 대던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아이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걔가 똥을 그렇지. 아이고 진짜. 제는 놀랍지도 않다 이랬을 텐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믿었다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관계가 아닌가 싶어. 어이 사람과의 그 다져진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배신감에 이 사람들을 갖다 쉽게 놀수 없었을 거예요. 음.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와. 음.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도 여러부를 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그냥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살라고 노력은 했을 거예요. 어 이렇쿵 저렇쿵 지금 이 사람이 약간 사면초가 비슷하게 노 그러니까 음 사면처가라고 해서 당장 입에 가라앉고 가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은 그그 그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갖다가 가재민 눈으로 하고 본다거나 매눈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의심 섞인 제가 왜 갑자기 여친하고 헤어졌지 어 제가 왜 갑자기 어 이혼을 한다고 지금 법원에 가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그런 음 차라리 닦아놓고 너한테 넌뭔 일이니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런 거 없고 아뭐 지네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만은 어, 나를 갖다가 쳐다보는 그런 눈빛 때문에 이 사람도 편하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됐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어, 추리를 해보는 거지 카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 자 그래서, 나름 그렇게 노력한 끝, 끝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자기 상황을 갖다 극복했다라고 봐요. 음, 응. 자기 생각을 그, 어, 극복했다. 음, 응.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생, 사랑하는 마음이 그, 그, 그냥 그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 이 사람이, 어, 돌아온다면, 어. 어디 봅시다. 으흠. 만약에 이게 이것이 게이그 실질적으로 어 결혼한 사람 조정기간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 만약에 어 저는 그게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 음... 뭐라... 라고 하면은 그냥 좀이 일을 갖다가요. 이 일을 갖다 어, 좀, 객관적으로, 어, 놓고서, 이렇게, 그, 어떠한 그 감정이나 이렇게 치, 어, 치우치지 않고 놓고 보게 된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어, 돌아,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보겠다, 라는 거죠. 응. 어, 그리고 나는, 응. 어, 나는, 그, 이 사람이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니까, 러 정확한 잣대로 이 일을 어, 해결하겠다. 어,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했던지 간에 어,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된그그추있잖아 저울에다 올려놓고 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의 진짜로 제대로 반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용서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음,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칼자루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다라고 봐요. 칼자루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한 번의 상처를 안고 가야 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어, 올바른 잣대로 이렇게 딱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진짜로 감정에 일도 휘둘림이 없을까? 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 왜냐하면 실망이 컸거든. 실망이 컸기 때문에 저기 할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온다라고 하면은요. 어쩌면은 직업의 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어.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면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직업이 뭐, 좌천됐다거나, 아니면 새로, 어, 새로 직장을 옮겼다거나. 그렇죠. 어, 근데, 어, 액면상은 별로 크게 뭐, 달라 보이진 않아요. 예를, 예를 들어서, 이쪽, 이쪽에서도 과장이라 면 저쪽에서도 과장이야. 그렇지만, 이쪽의 과장이었을 때가, 어, 돈이 훨씬 더 많아 같은 과정이어도 이쪽의 과정은 돈이 더 적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액면상은 같아 보여도 응. 명함에 어, 완장은 같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뭐. 아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만약에 그 완장의 차이가, 그, 저기, 연봉의 차이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더라도, 다시 그, 옛날의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음.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자기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길 바란다라는 거야.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자기를 인내해주고, 참고 살길 바란다라는 거야. 그거는, 어 참, 음, 아, 그렇지 않나요? 음. 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희생이 요구되는데 예를 들어서 돌아온다 그래도 내가 정말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한 번에 상처를 줬으니까 너한테 너무너무 잘할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이번한 번은 그럼 용눈딱 용서, 아 감고 용서해 주자 그럴 텐데 이거 뭐야? 어 변한 게 없어? 상처 나나 나 오부지게 받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그러는 거지. 너만 상처받았나? 나도 이 일로 이렇게 좌천됐다. 뭐이 일로 연봉이 줄었다. 그런데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거야. 네가 그러지만 않았어. 내가 이럴 일은 없었다. 어따 대고 블레임이야. 음.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일을 자기가 선택했으면서 누구한테 핑계 내게 그런 핑계되지만 무슨 그런 개같은 핑계를 대냐라는 거죠 암튼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핑계 노래가 나왔어요 응. 왜냐면 카드가 무거워지잖아 카드가 무거워지면 안돼 응. <웃음> 나도 이게 핑계인가요 암튼 죄송합니다 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솔직 솔직한 심정으로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애를만 만약에 이게 아이가 있는 사람 진짜 가정 이제 결혼했던 사람이라라고 하면은 아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일 수도 있어요. 응, 아이한테는 친아빠잖아. 응.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 아. 이게 뭐지? 아, 개, 미안해요. 어. 갑자기 말이 없었다. 아, 갑자기 말이 없었다. 어, 미안해요. 어. 이 여기는요 여러 한 서너 가지의 경우의 수가 보여 응, 경우의 수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조금 몇 개를 또 압축을 해봤어요 어, 어, 무슨 압축을 해봤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이 사람하고 헤어져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다 끝났는데 관계가 다 끝났는데 응, 어. 완전히 끝낸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요 완전히 다 끝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운명의 수레바퀴가 두 개나 떴어요. 어그럼 운명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하고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갖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이냐라면 가장 여기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아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다라고 해요 음 만약에 아이가 아닌데 라고 하면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아이가 생겼다던가 음 근데 그걸 갖다가 낙태를 시킨 사람도 있어요. 낙태를 시킨 사람도 있지만 낙태를 시키지 않은 사람, 낙태를 시키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하고 재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음, 아이 때문에. 음, 왜냐면 아이의 그 어떤 그 그, 출생신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하고 꼭 이걸 갖다가 제외해서 결혼한다라고 보기는, 왜냐면 지금 그것까지 알면 뽑아야 돼, 더. 그렇지만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하고 연락이,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지만 이 결론적으로 이, 이 페이지 오브 소드는요, 책임감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닥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다가 홀로 나서 길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 음, 다는 아니에요. 음, 다는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면, 이, 이, 이 둘의 관계는 깨졌어요. 어, 만약에 이두 문제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깨진 관계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저기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아이의 문제가 있다면, 이 관계는요, 계속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애를 갖다 양육해야 되니까, 저기, 막,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요. 책임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양육비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 준다라고 봐.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어, 좌천됐다 그랬잖아. 어, 좌천됐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 좌천됐어도 줘요. 그러니까, 뭐, 꾸준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줄라고, 줄기는 줘. 몰아서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띠엄띠엄 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 이 사람한테 어떤 물질적을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는, 속은 터질 수 있어요 속은 터질 수 있어도 어느 정도는 받겠다라는 거지 암튼 어 네, 1번 카드 만약에 어, 돌아온다면 이라고 했으면요 은 만약에 돌아온다면 아이 때문에 연결은 되겠다라고 보고요 음, 돌아온다면, 아이가 있다면 받아줄 확률은 크다. 음. 만약에 받아, 저는 받아주지 않아요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애, 아이의 양육비나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인연은 연결이 되겠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어, 뜸은 뜸은 연락은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지연도 뜸은 뜨은 받겠다. 어, 뭐, 풍족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어쩌면 크게 그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둘이 같이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도 애비니까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도 왕성하고요. 여러분들이 어 금전적으로 어, 윤택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뭐지? 부모님이나 그런 뭐 주변 여건도 보니까 나쁘지 않아. 다야 그렇겠습니까라고어음 다 아,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어, 괜찮다. 괜찮은 사람에게도 더 많다라고 봐요. 네 1번 카드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 음, 나 요즘에 왜또 갑자기 또 썰을 풀지? <웃음>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저 매일매일 리딩 올라오잖아요. 그쵸?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움은 사랑 속에 있다면서 응, 남들은 오시면서 말을 해요. 응. 미치도록 미운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응. 받아줘야 됐는지 나는 어떻게 할까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요. 어, 왜요 라고 하면 막 미치도록 미웠던 건 맞는 것 같아 음.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다어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아직 안 지나갔는데요 라고 하면 지나갈 거예요 그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은 음 그냥 뭐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보고 내 입장에 노, 놓고서도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냐 라고 하면은 음.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조금 더, 어, 이 사람하고 좀더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아니면 그때, 어, 이 사람하고 어디 가기로 했었는데, 그못간게 아쉬울 수도 있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카드에 그렇게 나와 이게 너무 내가 모른정하게 어, 내쳤나라는 그런 생각도 어,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들어올 수도 있다. 어, 어, 어디서 그렇게 어, 그 선생님 뭐 예측인가요, 추측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카드에 충실합니다. 어, 카드에 충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오잖아. 그근데 어, 이게 이 아쉬움이라는 게요. 이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나중에 이거 같이 하자. 뭐 이랬던 거있잖아 사람이 좋을 때는 오만 가지 약속을, 어, 오만 가지 약속을 다 해. 어.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난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힘들 때는 그렇게 밉더니. 또, 이렇게 혼자 남으니까, <웃음> 그때, 아, 그때 걔가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도 난다라는 거야. 꼭 이것이, 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지. 아, 우리가 생각, 기억날 때 있잖아요. 아, 어, 그때 그거 맛있었는데, 라고 하는데, 그꼭 먹고 싶어서 맛있다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 그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끔은, 개 중에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다 그러나, 현실로 딱 돌아오면, 그래, 그래도 내가 얘를 갖다가 자른 거, 되게 잘한 일이야, 응, 어, 되게 잘한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왜 나도 여기 계속 매달려 있다기보다는 나도 내일을 해야 되잖아, 내일을 하기 위해서 뭐 나도 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여기 얽매이기보다는 잘한 일이야. 그냥 조금 나름대로 어떠한 나그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나 나, 어, 나만의 시간을 갖고서. 음, 뭔가를 갖다가, 어, 계획을 해야겠다라는, 어,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선생님 말인가요? 라고, 아니요. 이 카드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무언가를 갖다가, 어, 새로, 어,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 남자를 내려놓고, 어, 내 인생을 갖다가 살기 위해서, 어, 내 인생을 요런, 요런 방향으로 살까? 저런 방향으로 살까? 어, 라는 어떠한 계획, 그, 뭐지? 그 행동함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도 뭐 보니까 뭐 직장을 옮길 일이 있나요? 어, 여기도 뭐 그럴 일이 있어막 그냥 음, 뭔가 옮길 일이 있다라고 봐. 어. 뭔가를 옮기는데요 라고 하면 글쎄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사, 뭐 이사일 수도 있고 갈까 이사를 갈까 말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직장을 옮길까 말까 옮길까 말까 왜냐하면 조금 새롭게 시작하고 싶거든 근데 뭐 꼭 그걸 옮겨야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가구를 배치, 가구 배치를 새로 한다던가. 하여간, 어, 조금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정신이나 어떠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새롭게 바꾸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바꾸는 와중에 이 사람이 약간 떠오르는 게 아닌가? 음.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야 예뭐 어차피 헤어지고 뭐 이랬는데 어 그냥 나는 내갈 길을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생각하면서도 계속 어 계속 뭐 이럴까 저럴까 라는 것은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야 응. 왜요 라고 한다면 글쎄 뭐 약간 여러분들이야 그 선택장에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걸 갖다 바꾸는 데에는 어려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거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용기가 필요하거든. 새로운 것에는 이사 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딱 이사 갔는데 주변 환경이 어떨지도 모르고 이직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야. 저그그 그 사람 그, 그 회사의 분위기가 어떨지 그 모르잖아. 그러니까 두려 새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요 약간 두려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인다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봐요. 음. 어디 봅시다 조금 움직이는 거는 음, 움직이는 거는 글쎄 선생님 어떤데요 라고 그러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네 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여러분이 움직이고 싶은 건이저기 조금 감정적으로 그 환경을 바꿔보고 싶어서 지금이 너무 답답하니까 환경을 바꿔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지금 옮긴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확실하게 그쪽에 뭐 또한 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옮긴다 그래도 조금 침착하게 어 뭐좀 생각을 해봐요. 어. 왜냐면 어 조금 애매하지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옮겨도 좋다라는 옮기면 더 좋다라는 카드가 안 나왔어요. 그냥 여러분의 희망이나 바램 잘 되겠지라는 그런 바램만 나와있다라는 거야. 음. 근데 결과는 글쎄.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은요. 그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야. 이게 직장 문제도 있고 막 어, 아니면은 그런 거이사람의이 사람하고의 문제도 있고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이이친 이 지금 혹시 혹시 음. 혹시 왜냐 이 사람도 이게 비슷한 게 나와서 그런데 혹시 같은 직장에 다녀요? 아니면은 뭐 같이 뭐 동업을 했었던 게 있었나? 응? 응. 뭔가 근데 하여간 뭔가 같이 하던 일을 갖다가 끝 끝맺음이 안난게 있나? 하여간 뭐 왜냐하면 이사 어, 이 사람도 직장에서 잘린 거 아닌가? 직장에서 잘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도 직장에서 잘린, 잘렸다기보단 지가 내려놨을 수 있어요. 분위기상. 어, 분위기상 본인이 내려놓고, 잠시 자기만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보고 있자니, 그냥, 미련이 자꾸 남아서, 어, 미련이 자꾸 남기 때문에, 그, 어, 이 사람도, 어, 그, 그, 그냥 그 미련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떠면은 직장을 잠시 쉬었다던가, 아니면은 휴, 그, 휴가를 냈다던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어디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집구석에 있어요, 휴가를. 만약에 휴가를 냈다라고 하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기도 마음을 갖다 좀 단디 묵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어, 마음을 단디 묵기 위해서, 음 응? 어이 네, 봅시다. 어, 여러분도 지금 감정 기복, 이거 헤어진 지 얼마 안된 거예요? <웃음> 마음을 단디 묶어야 되는데 연락, 연락이, 연락이 이 사람한테 오기는 오겠네. 어. 오기는 와서 뭐 어떡하냐라고 하면 넋두리 하겠지. 어, 넋두리 하겠지. 왜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잠수를 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얘가 조금 미련이 남았나? 그래서 계속 어. 혼자서 잠수 탔다. 잠수 타면서도 막막 막 갈등이 막 말도 못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게 직업이 아니면 갈등이다 라는 거예요. 직업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은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너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한 건 맞아요. 좋아한 건 맞고 어, 많이 좋아했던 건 맞아. 근데 왜 헤어진 거야? 이렇게 많이 좋아했는데 어. 많이 좋아했는데 왜 헤어졌냐? 뭐 뻔한 거지 뭐 이렇게 많이 좋아했는데 뭐 뭐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이성 문제고 아니면 가족들의 반대했는데 여기 여기서 가족들의 반대가 그닥 나오는 나오지는 않아. 음.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반대했다고 헤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음. 그렇게 하고 여기 가족이라는 것들이 어느 것도 비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쌍방이 다 가족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깊지 않을 수도 있어. 음 깊지 않을 수 있고 그냥 동거나 반동거 뭐 이런 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이 어, 헤어지고 나면서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야 되나? 쌍방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나서도 이 서로 이건 서로에게 미련이 남은 것 같은데, 음 여러분은. 어, 이 사람하고 있을 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고, 이 사람은 헤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 역시도, 어, 그런 것 같아, 쌍방이. 그렇지만 말은 곱게 하지 않아. 어, 말은 곱게 하지 않아요. 왜그러냐라는 뭐, 뭐, 그런 거지. 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어떻게 하든, 어, 뭐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어.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잠수 타면 왜 어, 잠수 탔나보다 하고 내부로 내 깔겨두면 좋겠어. 그러다 내가 짜잔 하고 나오면 응 어, 허니 나왔어 우리 밥 먹자 뭐 이래줬으면 좋겠어. 이거 뭐죠? 음, 이 사람은 다 여러분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래 왔었고 근데 여러분은 더 이상 이거 지겹잖아. 음, 이 사람은 잠수가 취미예요. 왜 그래요라고 한다면은 원래 그래요. 응, 원래 성격이 그래요. 잠수가 취미야. 그래, 그러기 때문에, 연락도 잘안 돼. 응, 자기가 뭐 하고 있을 땐 연락도 잘안 돼. 근데 뭐 딱히, 아, 어, 이 사람 성격 때문에, 이게, 이게 진짜 누군가, 누구하고 뭐 바람을 핀다 그래도 뭐 이렇게 심각하게 필수 있을까요? 껄핏 타면 잠수 타는데, 뭐 이거 뭐야 이러지?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참아줬던 이유는 그런 거지 그래도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지 같은 남편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잖아 내가 남자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봐준 게 아닌가 잠수를 타거나 말거나 암튼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인지 여러분인지, 음, 이게 뭐지요? 뭔가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어, 그러한 슬럼프 기간을 걸쳐서 어, 그 슬럼프를 극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어. 슬럼프를 극복하고, 음. 어. 어, 그냥 이 사람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거 아닌가 음 슬럼프를 극복하고 이 사람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간다 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는데요 저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고 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둘중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카드상 여기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그 사람 카드가 나왔으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나온 대로 리딩에 그냥 교과서에 충실하게 리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그렇잖아요. 어... 미, 미치도록 미운데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면이었으니까 음, 여러분들은 이미 마, 이, 뭐, 마음이 떠났어. 떠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했어요. 어, 극복했어. 그렇지만 이, 이 여러분이 극복할 때 무렵에 이 사람이 돌아오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음. 왜냐하면은 이왜 어, 그러냐라고 하면 그주변에 누군가가 많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그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휘, 어, 그냥 잠수 타버리고 말하다가도 입을 딱 다물어 버려. 그러니까 대인가게가 원만할 리가 있나요? 어, 바람을 핀다 하더라도 언년이 이걸 갖다가 참겠습니까? <웃음> 죄송해요. <웃음> 그럼 선생님 저 보고 연인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바람을 폈을 적에 바람 바람 음. 바람을 폈을 적에 그래서 누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야. 나니까 널 참아줬지라고 얘기했을 거야. 나니까. 나니까 널 참았지. 어, 언년이 참았겠냐? 어, 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참았을까? 어. 왜냐면 하 제가, 그, 만약에 제 카드를 보는 연령대가요, 20대나 10대 후반이 많다 그러면은, 음, 뭐, 뭐, 여러분의 그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어, 백그라운드 부모님이 잘 산다고. 하면. 여러분, 뭐, 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집이 좋을 리가 뭐가 있겠어.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르바이트 안 해도요. 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돈이 다 생겨.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걸치고 있는 거는, 어, 여러분들의 수입에 비해서 좋을 수 있어요. 어. 왜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초반에는 치반이 부유하다라고 나오거든. 음. 근데 만약에 이 카드를, 이 카드를 보는 사람이 30대나 40대라고 한다면, 30대도 후반이겠죠? 초, 초반 말고? 음, 30대 초반까지도 여길래 들어가요. 음, 내가 버려야 하는 상관을 내, 뭐지? 음. 근데 집안이 그래도 먹고 살만 해. 어, 뭐 내가 크게, 도, 저기, 막 돈을 벌어가고 집안을 보태야 된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응. 내가 벌어서 내, 나한테만 투자하면 돼. 왜냐면, 아, 별로 걱정거리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30대 후반이나 40대로 넘어간다, 50대로 간다, 그러면은 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몇 살에 보냐 따라서 이 카드의 내용은 달라져요. 음.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받아주는 케이스는 나이가 그래도 좀 있다라고 봐. 나이가 어리면 받아줄 필요 없어. 왜냐면 찬스가 많은데 뭐하러 이거 속속고 사나. 그냥 가면 끝난 거지. 어, 쌍방이 다 그래야 가면 끝난 거예요. 어, 진짜 절절하지 않고서야 다시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이가 젊은데 새로운 사람을 찾. 선생님, 전 나이가 어른데도요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체적으로 어, 대체적으로라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지금 설명한 대도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사 그~ 사회생활이나 어떤 걸 했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하고의 재회를 갖다가 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음~ 돌아온다면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거든. 어, 왜냐면 보통 30대 후반 40대 되면 다 눈에 보이잖아 하는 짓거리 다 보이잖아요 다 봐도 알아 말 안해도 어, 아무리 점잖하게 어쩌고저쩌해도 아유 쟤 쓰레기 어, 오물 냄새 풀풀 나 안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봐요 음.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더더욱.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아, 이 사람이 권위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있어. 그리고, 어, 버리가 조금 시원치 않을 수는 있어요. 음, 그런 건 그런 건 있어. 그런 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나니까. 음, 없는 거보단 있는게 낫다 라고 봐 어떤 면에서라면 아이 면에서도 애가 있다면 애한테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이 애한테 잘할까? 어, 어, 자기가 먼저인 사람인데 음. 왜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어떻고 저토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을 갖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해요. 음, 지원을 해주긴 해줘, 해주긴 해주는데, 막 그렇게 막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못해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딱히 여러분이 이 사람의 지원이 필요가 있을까? 음,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네가 아, 아빠니까 아빠 너로서는 해 그래서 그만큼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기 카드 상에 보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요. 음, 여러분 여러분의 앞가림을 할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 그리고 부모님의 그 어떠한 조력도 없지는 않다. 뭐다야그렇겠습으니까많은 음. 그래서. 어. 하하 여기서 이 컵이 나오면 말을 바꿔야 된다. 어, 어, 뭐 어떻게 바꾸냐? 말을 바꿔야 되네요. 미안해요. 어, 어 그런 어, 미안해 바꿔야겠다. 어, 왜 여기까지 나왔을 땐 그랬어.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미안해. 이 카드는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괜히 여기서 마무리했나? 조금 더할 걸.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솔직히 제가 라이브는 아니잖아요. 녹화 방송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카드를 계속 뽑다 보니까 어떻게 해, 상황이 변한 걸. 이, 이 카드는요. 이 카드 자체는 죽어있는 거지만 이 뽑히는 건 생물인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다 나온다. <웃음> 아무튼 아 진짜 아, 내 진땀 진땀 나는 이모티콘 이렇게 할까? <웃음> 아무튼 아이고 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 이 사람이 간간히 연락은 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야. 왜 이미 너는 나한테 많은 상처를 줬고 네 생각만 하면 나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혈압이 올라가. 어. 그리고 너 때문에 나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어. 아까 감정기복, 감정기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도 감정기복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너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이 아니면 너 아니면 잘 입고 살고 있는데 너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나는 진짜 어 혈압이 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거지 음, 혈압이 올라서. 음. 그러니까 그냥 나를 냅둬 그냥 가만히 냅두고 나는 그냥 지금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나는 내 일이나 하고 살 거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일이나 하고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너 제발 나한테 찝적대지 말고 내 근처에 얼심도 하지 말고 잊을만 하면 연락도 오지 마. 왜냐면 이건 불락에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계속 연락이 올 거야. 그런데 이건 둘중 하나예요. 뭐가 둘중 하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지긋지긋 넌덜머리라는 그 마음 넌덜머리. 어, 응, 넌덜머리 그 할머니들이 쓰는 말인데. 음. 응. 넌덜머리가 나는 그 마음으로 그냥 계속 한동안 그렇게 지내던가 아니면 아니면 이 사람이 계속 연락이 이렇게 계속이라기보다는 지가 어, 지가 연락하고 싶을 때 계속 연락이 오는 걸 갖다가 계속 두고 냅두고 있는 게 아닌가? 왜 냅둬요? 라고 하면 어떤 정신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래도 오면은 막 혈압이 올라오고 막 잠을 못 자는 건 맞지만, 또안 오면은 또 내가 막 허전해가지고 어이그막그 어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내가 미친 건가요?라고 미쳤다는 게 그런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이렇게 연락이 오는 그런 것 때문에 혈압이 오르기는 하지만 연락이 오므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다가 또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지. 아이러니한 거다. 그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이 카드를 본게 아닌가? 어, 내 마음을 나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 하지 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이 어쩌면은 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꼭이 사람을 갖다 다시 만난다. 음. 응. 그래서 이거는 그래 요만난다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까먹어서 잠깐 중간에 열, 전화가 와서 만난다 안 만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이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응, 뭐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디에 가둬서라기보다는 어디에 갇힌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루틴에 이러한 루틴에 한동안은 있겠다. 응.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어, 받아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 고민은 되겠으나 받아준다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어, 이건 조금 더 지나가봐야 돼. <웃음> 받아주지 않고 만약에 아이가 있더라도 받아주기는 힘들어. 받아주기는 힘들고 조금 더어후에 어,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행동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행동에 변화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으나 지금 이 그대로의 이 상태로 뭐 어떻게나 안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도요. 여러분이 아쉽다 그건 아니에요. 돌아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덜 아쉽다 그래야 되나? 어.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오길 바란다면은 완전히 아쉬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약간 철이 들났다라고 보면 돼. 살짝 공. 응.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고 아쉬워가지고 여러분한테 납작 엎드리기 전에는. 음 여러분이 안 받아주지 않을까? 지금은 고민은 된다라고 봐요. 고민은 되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연락 올 때마다 스트레스는 받는다. 그렇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딱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로 있다. 왜 고민스럽다라고 봐요. 음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나는 고민스럽다. 지금 현재도 어. 고민스럽다 라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암튼 2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으신 분 어,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움은 사람 속에 있다면서 남들은 웃으면서 말을 하지 그치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음, 미치도록 미운데 이 사람한테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오려고 한다면 나는 어떡할까 과연 음. 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음, 많이 지쳐있다, 라고 봐요. 뭘 내가 뭐, 연락온다서 내가 뭘더 해야 되지? 음, 뭐더할게 없는 거 아닌가? 응, 어, 뭘 내가 더 해야 돼. 어, 그렇지만,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 미, 미운 것도 믿고 어, 어 믿고그 다음에. 살, 이 뭐, 그 카드 정석대로 얘기하자면요. 아쉽고, 라는 음, 미련이 남는다 라고라도 해석을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미련이 남는 걸까 라는 거죠 어, 미련이 남든 걸까 음. 왜요 라고 하나 조금 더 이거 봐야 될것 같은데 음. 미련이 조금 남는다 <웃음> 어, 이건 조금 진짜 더 봐야 될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 누구를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못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굉장히 안 그런 척하면서도 굉장히 세속적이다 그래야 되나? 세속적이고, 좀 다재다능하기도 한 만이 있는데, 혹시 이 사람 사기꾼 아니에요? 음, 사기꾼?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이 사람한테 피해 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요만, 요만한 성능일 것 같다가, 이만하 타고 뻥쳐갖고 판다라던가, 뭐, 그, 옛, 옛날에, 그랬죠 애들은가, 애들은가, 뭐,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다그다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그런 것처럼, 어, 만약에 이 사람이 장사를 한다 그래도, 요만한 진실을 이따만하게 부각돼서 뻥쳐서 판다다거나, 어 뭐, 요만한 것 같다가 바가지 씌워서 이따만하게 판다다거나, 좀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봐요. 음. 그런 기질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조금 어이 사람의 저게 그참 그런 게 뭐냐라면 아이 말해도 되나 어. 생각나는 글, 글자가 딱세 글자가 있어요 딱이리 어. 그 그거, 그거 하다 지친 것 같아. 어막 이거 해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시킨 거 아닌가 자꾸. 어, 이 사람은요 시켜 먹는 게 습관에 된사람의 여러분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기 약간 사기꾼 기질도 있고 뭐그 사기꾼 기질이라고 하면은 뭐 거짓말도 잘한다라는 거지. 어, 거짓말도 잘하고 이 사람이 사기치면 참잘 친다 라는 거야 왜냐면은 되게 그럴싸하게 치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해 어.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다단계 같은 걸어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 암튼 음. 조금 사기성이 짙다라고 봐뭐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음. 그럼 내가 사귄 사람은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음, 그건 아니고, 그, 만약에 진짜 사기꾼이면 쇠고랑 찾겠지? 여기 나와있기 버, 버전이 나와있겠어요? 응, 음, 나와있겠어. 그좀 그니까, 쇠고, 쇠고랑을 찰 만큼이 아니다라는 거 보면, 일상, 일상에서 있을만한, 어, 뻥구라쟁이 같은 거지. 음, 사랑한다는 말도 참 믿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음, 왜요라고 하면, 물질주의? 음 아니면, 그 사람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물질주의예요라고 한, 다 아, 묻는 사람이 있다라고, 아,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꼭 가진 게 많아야 물질주의인가? 가진 거 없어도, 물질을 밝히면 물질주의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물질이 많아야 좋아할 걸? 그니까, 그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좋아한 거냐? 뭘, 뭐, 뭘, 물질을 좋아하는 거죠. 얘는 물질을 좋아해요. 음.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되게 쉬워. 어. 우쭈쭈, 우쭈쭈하고 선물 공세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 돼. 어, 그러면 이, 얘는 무조건 넘겨요. 그 정도로 물질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지 또 웃긴 게 우쭈쭈는 꼭 해줘야 돼. 우쭈쭈 안 해주면 절대로, 어, 오래 안 가. 음, 어, 그럼 오래가기 위해서라면 뭐 해줘야 된다 우쭈쭈에다가 어, 밥을 잘 사줘야 된다 어, 그리고 좋은 것도 자주 사줘야 된다 아이고 힘들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많이 다퉜을 것 같아 어, 많이 다퉜 것 같고 여러분한테 맨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건데 오부지게 시키여러분들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어. 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안 해주니까 응. 만약에 뭘 저게 했다 그래도 나중에 처음에는 못물어 그래 알았어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응. 그러다가 보니까 이 관계가 깨졌다라고 봐요 이 관계가 깨졌다 응. 아 어디 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음 응. 깨지고 나서 이 관계를 갖다가 되짚어 본다. 응. 깨지고 나서 되짚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 왠, 왠지 말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어, 왠지 말라. 내가 이거 말린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응. 그래요. 전체적으로 카드가 이 사람하고는 그렇게 깊은 정은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깊은 정은 아니다. 음.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는 어떻게 됐어요 음, 대화의 문제 있어서 깊은 점은 아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가요 라고 하면 음, 뭐 이렇게 얘기도 또지지 지 맘대로네 어, 뭐든지 지 맘대로 지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자고 전화 오고 어, 만약에 지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지가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하면 그냥 끊는 거지 뭐 어.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해. 그리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음.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고 약간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안된게 아닌가? 근데 왜? 그냥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어떡할까?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음... 이 사람 저것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여러분 헤어진 게이 사람 양다리 걸쳐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 해도, 도 여러분은 이 사람 별로 꼴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응. 왜냐면 열, 열 불이 뻗, 열 불이 뻗칠 수 있어요. 응. 막 돌아온다 그러면은 아마 머리채를 갖다가 뜯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 응. 어,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얘가, 응. 좀 그런 거지. 응. 좀말 말이라도 곱게 해야 되는데 절대 말 곱게 할 사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든 듣기 싫어하든 지가 꼴리면 연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지가 꼴리면 연락을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연락을 한다 그래도 뭔가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음, 긍정적으로는 연락을 하지는 않고 이게 뭘까요? 이,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야. 자기가 사, 하고 싶은 거 남이 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자기는 어, I don't care. 어, 나는 그거 상관 안 해. 어,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있는 거다 자기 어, 자기 마대로다라는 거지. 참 이렇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 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어, 참 그래요. <웃음> 그래서 이 카드는 되게 심플해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내가 이막 20분씩 30분씩 했는데 이 카드는요 음 이게 또 뭔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돼? 왜요 라고 한다라면은요 이 사람이 조금 자기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검토를 왜 하냐 라고 하면 이게 뭐지요? 이거 혹시 저거 아닌가? 뭐, 뭐,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그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다안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이 사람이 뭐 일이 자꾸 꼬여가고 있다. 그런데 딱히, 뭐 달리 할게 없으니까 계속 한다라고 봐요. 어, 근데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 뻥튀기는 일. 어. 근데 그게 이제는 옛날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아. 지, 자기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그거 있잖아요. 매뉴얼 있잖아요. 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방향을 갖다 제시한다. 이쪽 방향으로 그런 그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와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잠깐 티타임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티타임을 갖고 있고 이걸 갖다가 조금 뭐지 직업을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야 되는지 딱히 그게 아이디어가 없다 라고 봐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생활 패턴은 약간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면, 이렇게, 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어. 어, 요만한 걸 이만하게 부풀리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 어, 이제는 조금 달리 산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그냥 해야 되지, 않, 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이게 뭐, 이게 뭐죠? 어, 해. 그러니까 여러, 만약에 이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 과거의 일이 제대로 먹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 무릎을 갖다가 꾸구리고 싶지 않아 꾸구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여, 여러분한테 무, 무릎을 꾸구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온다라고 하면 음그 자존심도 좀 상하고 막 그런데 난 솔직히 이 사람이 꾸구리고 온다? 그걸 받아줘야 되냐? 글쎄 왜요라고 하면, 그거 조금, 그거 꾸그리고 온다, 꾸고리고 오는 거는 이거, 그, 이 사람의 문제고, 받아줘야 되는지, 안 받아줘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이런 생활 패턴이 바뀔까? 음, 이런 생활 패턴이 바뀔까요, 과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거야 지금 되는 일이 없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국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옛날처럼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추진하는 일이 잘 되거나 어쩌거나 저쩌거나 하면 은요이 사람은 고무신을 또 거꾸로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음. 음,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거예요 지금 어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어떠한 그 뭐지 그 마음을 다 잡고 어그 생활 방식을 갖다가. 그이 사람의 생활 방식을 바뀌기 힘들어 이 사람의 몸에 배인 방식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겠어 그렇지만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지 바꿔야 될 때가 왔고 이 사람의 그 방식의 틀을 깨고서 새로운 어떠한 국면을 맞았는데 솔직히 이게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팥 심은 데팥 난다 그러잖아요 어. 하기 싫어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그그 그 이걸 갖다가 자기는 탈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개과천선은요 힘들어 힘들다 그렇예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열, 벌써 열 다섯이면 인격 형성이 다 되다 됐다고 어저, 어저께나선 바꾸기 힘들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그, 아직은, 자기가, 그니까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 그래도 뭐, 어우,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주변에서는 뭐, 제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 사람이, 어, 금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연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자기가 계획한 걸다 얻지 못했고 응, 얻질 못했고,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 대한 아쉬움만 남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요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은 굉장히 물질만능주의라고 사랑도 딱그 돈 있는 사람 하고만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그또 돈이 있어도 나한테 안 베풀어 주는 건 그건 소용이 없어. 나한테 좀 쓰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뭐 어떻게 못 되겠어. 음. 근데 이 사람이 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릎을 꿇는 건데 일단은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오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갖다 가 받아 주겠냐라는 거는 음, 맞아. 내가 아까도 여, 아까 여기서부터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아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아껴놨거든. 음, 왜 그래? 여러분한테 올려곤 하지만, 이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문카도 전형적으로. 어. 여러분이 어쩌면은 이 사람이 숨겨놓은 것을 갖다가 음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알고 있을 수 있다 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어 저기만 아니면 이 사람이 정리가 덜된 사람 음,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하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했거나 어, 뭘 다시 뭐 만나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아니에요 재회를 한다는 그런 뜻도 아니야 연락이 온다해서 다 재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어떠한 어, 개소리를 찍찍찍찍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다 입에 발린 소리고 지금 상황이 이래 지금 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어, 대,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가올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한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어 하고는 연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는 건 뭐가 필요해서다? 그치 돈이 필요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음, 내가 아까 처음부터 이 사람 사기꾼이라 그랬잖아. 음, 사기꾼 그러니까 진짜 사기꾼이면 은 잡혀갔겠지. 음. 그렇지만 잡혀가지 않을 정도의 사기꾼이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겠다. 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왜 그때 이 사람하고 왜 계속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싸울까. 음, 계속 싸우고 계속 이기를 계속 이런 걸 갖다가 꽤 오래 유지한 것 같은데 투닥투닥투닥 거린걸 갖다가 굉장히 오래 유지한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 이 사람이 이런 걸 알아도 그래도 정이 든게 아닌가? 음. 정이 들었거나 아니면 받아야 될게 있거나 둘중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거지. 나 내가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좀더 줘봐. 얼마만 더 내놔봐. 아 내가 금방 돌려줄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린 게 있으니까 물린 게 있으니까 못 끊는 못 끊어낸다거나 이걸 받아야 되니까. 음. 준다네.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빌렸어. 올 때마다 만원씩 줘. 만원씩 2만원씩 줘. 그러다가 한 7만원쯤 받았어. 3만원만 더 받으면 되잖아. 야 내가 금방 줄게. 만원만 다시 줘봐. 뭐 이런다던가. 막 그런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하고의 연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겠다.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예약으로 돈 받는 거는 진짜 이제 더 이제 다 돌려받는 거는 좀 그렇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또또 또 연락이 오니까 또 금방이라도 또, 어, 나 이게 조금 있으면 이게 될것 같으니까, 어, 좀, 좀, 좀 줘봐. 내가 금방 다 돌려줄게. 이럴 수도 있고. 암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뭐다? 그치, 돈이 필요해서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떡할,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아, 이 카드상에서 나온 거는요, 한동안 이렇게 간다라고 해요. 어, 한동안 이렇게 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수단을 갖다 당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수단가예요. 어, 수단이 말도 못해. 어, 왜냐하면 이렇게 남이, 두, 남이 주머니에서 돈을 여는 게 그게 보통 머리로 되는 건 아니거든. 이 사람이 이거 원데이 투데이 싸우는 내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한다라는 거지. 응. 어. 근데 이거 솔직히 이 사람 잘 봐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정리를 갖다 제대로 하고 온 건지 말로는 정리를 했, 했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도 시간이 가야 알게 될 거야 당장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생 사람을 잡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다 정리했다는데 일단은 믿어는 줘야 될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좀 천천히 두고 보고, 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재회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있다면이에요. 음. 돈 얘기가 나오면 그냥 헤어지는 게 좋다. 뭐 만약에 물린 걸더 받겠다라고 들면 더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이 사람 지금 돈이 필요해? 음.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돈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관없어. 어 상관없어. 그렇지만 돈 문제가, 단 얼마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시작이 될 거라라는 거지.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자기 계획, 내가 입대껏 이만큼 갖다 했어. 지금, 도화선, 요거 한마음에 탁! 해서 착! 붙이면, 대박 나는 거야. 이거 믿지 말아요. 그거, 그거, 저기, 막,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걸 믿는 순간, 또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돼. 어, 음. 믿지 말아라. 어 그게 그렇게 필요해 가지고 대박 나는 거면 나한테 올리가 있나. 그럼 누구한테가? 얘한테 갔겠지. 얘얘 얘, 얘한테 갔겠지. 나한테 올리가. 얘한테서도 돈이 안 나오니까 나한테 온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저기 막그 어떠한 물질의 유혹에 휩쓸려 가지고 인벌브 되는 일이 없더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요. 이 사람도 솔직히, 어, 이 사람의 말을 갖다 그을 싸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 조심해야 돼요. 사기일 수 있어요.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 내일이죠? <웃음>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움은 사랑 속에 있다면서 남들은 웃으면서 말도 잘도 하죠. 음, 미치도록 미운데 만일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음, 돌아온다면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어, 여기는 어, 복수하고 싶어. 음, 돌아온다면 아주 그냥 머리채를 그냥, 음, 그러고 싶어. 그래서 어쩌면은, 제발 돌아와라, 그러고 있을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응. 음.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돌아오게 된다 하더라도, 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집골로 돌아와요. 그 집골로 돌아오고, 음. 그 집골로 돌아온다. 여러분이 어쩌면은 돈을 더 보태 줘야 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봅시다 한번 음, 어뭐 저기 뭐, 뭐 와가지고는 저기만 뭐, 헤매야 헤매야 자나나 돈이 없어 어, 머리채 그래 뜯어 머리채 뜯고 나 이것 좀 내줘 이럴 수도 있어요 음아 진짜로 한대 쳐라 한대 치고 나 이것 좀 해줘 이럴 수도 있어. 뭐한대 맞고 그게 해결이 되면 뭐 맞지 뭐 이건 거지 그러니까 치지 말어 <웃음> 괜히 쳤다가 돈 나갈 수 있어 <웃음>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은요 아까도 그랬어 음, 그러니까 그, 그 손무현의 제목 없는 시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 없는 시를 쓴 건가? 우리 그냥 그렇게. 제목 없는 시 찾아서 들어봐요. 왜사랑은 이렇게 허무해?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에 허무해. 그 많았던 추억, 어. 그 많았던 추억이 그냥 nothing이야, nothing. 헤어지니까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음. 음. 뭐, 그 사람은 뭐, 새로운 그, 꿈을 향해서 떠나고 어, 그 사람은 새로운 꿈을 향해서 떠나 어, 새로운, 새로운 꿈이 어떤 꿈이냐라고 하면 와 이것도 대박이다 어, 뭐, 뭐가 뭐 대박이냐 이 사람이 떠난 건 그거예요 어, 누군가의 달콤한 유혹 음, 달콤한 유혹 음, 그런 것 때문에 떠났어요 어,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떠났지만 그거 그거 참달 음, 그냥 달콤한 유혹이었다라는 거야.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뭐 그런 거 그런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어, 뭐 예를 들자면 어, 이게 굉장히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야 어, 자기가 어, 나 밤마다 어, 이렇게 뿅 가게 해주면. 음, 내가 자기 이거 해줄게 뭐 이런 거지. 어 그래서 자, 이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뭐뭐 뭐 예를 들자면 사람에 따라서 달라. 어뭐 자기 원하는 거 사줄게라든가 아니면 어 아니면 뭐뭐 뭐 자기 취직 시켜줄게 뭐 이런 거어 뭐가 아쉬워서 너를 갖다 취직까지 시켜주면서. 어. 저기 하겠니 어, 그냥 다 거짓부렁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네가 와서 왜냐하면 이, 이, 이 사람의 그녀는 어, 이 사람의 몸만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것만 그것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올까요? 그러니까 온갖 감언이설로 자기가 온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그랬다? 아니 아니에요. 이 사람도 당했어요. 음, 이 사람도 당했다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온다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온다라고 하면 음. 한대쳐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미안한데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해주면 안 될까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빼빠지게 그녀한테 밤마다 봉사를 했다 그래야 되나? 빼빠지게 어. 봉사를 했는데 이게 그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여러분도 연애를 해봐서 알겠지만 초창기 때는 초창기 때는 자기가 100을 쓴다 그러면 120, 150까지 파워를 내가지고, 그냥, 어, 아주 뜨거운 밤, 이것이 뜨거운 밤이다, 라는 걸 갖다가 진짜 실감나게끔 해. 그렇지만 그게, 오늘, 오늘 뜨거운 밤, 내일 뜨거운 밤, 한3일한일주일 연속 해봐.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어, 왜냐면 이제 체력이 딸리지. 그렇다 보니까, 음. 점점 점점 마무리가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좀 힘들고 막이러 그러니까 아 자기 어 자기 벌써 힘든 거야? 막 아니야. 나안 힘들어. 어. 어, 할수 있어. 하지만 그거는 말뿐이고 실질적으로 어 제대로 어들 갖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자가 이용 가치가 얘가 떨어진 게 아닌가? 어, 이용가 이 사람의 이용 가치는 뭐다? 그렇지. 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여자가 어난 너의 육체만을 원해 이러면은 어, 어느 남자가 그래도 그 그러겠어요. 어, 그러고 그러 그러면서 이제 남자 가딱 꼬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라든가 어떠한 미리에 대한 약속을 한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훅 가가지고 이 여자한테 그렇게 했다. 그런데. 어, 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약간 머슴처럼 부린 느낌이나.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이걸 해주려고 하는데, 어, 자기한테 이걸 해주려고 하는데, 어, 이게 조금 부족하네. 자기가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근데, 항상 말 뿐이고, 끝까지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그 그 딱, 하, 이 사람하고 좀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 쌍방이 개털이 됐다거나, 아니면 자기만 개털이 됐다거나, 어. 그니까 너 이게 뭐야, 뭐 원래, 이런 이러... 왜뭐 저기 뭐안될 수도 있지 뭐, 뭐 세상만사가 뭐 어떻게 다 잘될 수만 있어 어 나도 하려고 했어 근데 이거밖에 안 됐어 라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얘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나와 그렇게 음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이 이 사람하고도 삐그덕 삐그덕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그 여러분한테 온다면 가장 저기하는 게 어, 진짜 개털이 돼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털이 돼서 올 수도 있다. 음 그러고서 이 사람이 가장 후회를 하는 부분도 그거야. 내가 너무 성급했다. 어왜 성급했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만난 그 사람은요. 어. 이 사람한테 너무 달콤한 걸 제시를 했어 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갖다가 제시를 했다라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을 버린 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버린 사람이요 버린 사람이 참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이게, 이, 이, 이, 여기도 그냥 오피스 와이프일 수도 있고, 오피스 와이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진짜 친구일 수도 있고, 어, 뭐, 학교 동창이라든지, 현재 동, 현재 친구라든지, 하여간,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직장 동료라든지, 어, 뭔가, 여러분이 알 만한 사람하고 이게 된게 아닌가.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이 사람이 누구하고 그랬는지 알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들면 알 수는 있을 것 같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이 사람은요. 자기만의 꿈이었어요. 이 여자는 절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갖다 해주지 않아. 어 어쩌면은 이 여자가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이 남자 혼자서 단꿈에 부풀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그그 그 여자가 아니면 그 남자가 이렇게 해주겠지? 이거 남자가 뽑아줄 수도 있으니까 자기 혼자 성급하게 상대방의 마음이나 어떠한 이런 것까지 자기가 그려, 그려놓은 게 아닌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소모품이었구나라는 걸 갖다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이 솔직히 여러분에 대한 이 생각도 되게 성급한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이이 이 사람이 지금 그 저기 막 바람을 피웠던 이, 이 사람의 그녀 이 사람의 그이 응 어, 그이가 이렇게 그녀 그녀나 그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 이도 없잖아. 어, 이걸 사람이라고 해야 돼? 인간이라는 게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인, 인간, 이 인간이 그런 마음이 들 리가 없잖아. 음. 뭐, 어, 예를 들어서, 어, 지가 소모품이 아니었다.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도, 아, 그래도 내 사랑은 우리 파랑새다. 라고서, 어, 어, 생각한 게 아니잖아. 이, 지금, 지금, 지가 낙동광 오리알, 어, 개밥의 도토리, 뭐, 이런 식으로 탁. 터지가 되니까 채워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 진짜 빡치는 거지. 어. 멍멍 빡치는 거지. 어. <웃음> 멍멍 뭐야? 이렇게 이렇게 빡친다. 멍멍 빡, 멍멍 빡, 멍멍 빡치는 거지. 어. 아무튼 음. 맞아, 맞아. 음. 웃기, 웃기지도 웃기 않는 게 웃기지도 않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다아 진짜 이게 문어발이 요즘은요 문어발이 굉장히 흔해요 어제 어저께 댓글을 보니까 바람 얘기는 이제 그만 이러는 거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어, 남녀의 가반수 이상의 바람이에요 요즘에 누가 시집살이 한답니까 어, 시어머니 시누이가 개빡치게 하면 살아요 안 살아 근데 사귀는 사기, 사기는, 사귀는 도중에서부터 빡치게 하는 사람 몇 없어요 일단은 꼬드겨놓고 어, 우리 안에 들여놓고 빡치게 하지 음, 우리 안에 없는데 빡치게 무슨 수로 해요 그리고 뭐 시집이 그렇게 대단해 하고 봉투라도 주면서 내 하더라고 헤어져 줄게 이러면 땡큐라도 하지 뭐뭐뭐 암튼 뭐, 뭐, 어, <웃음>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어, 그, 버릇을 갖다 고쳤냐, 라고 하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오기만 해봐라, 어, 오기만 해봐라, 라고 좀 벼르고 있는 마음도 있다라고 봐요. 음, 왜냐 하면은, 그런 것 같아. 너는, 내 자존심, 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어, 넌내자존심을 오기만 해봐라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도 나고 여러분한테 갈까라는 마음도 있어요. 갈까라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지금 어, 어 딴년 만나고 있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그래 사람이 한번 이 달콤한 맛, 달콤한 맛을 보고 나면요. 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 그 어저께 그 무슨 심리우 무수한 박사가 남자의 바람 여, 그러니까 꼭 남자만 바람피는 것은 아니지 여자의 바람도 그래요 여자든 남자든 바람을 피잖아요 근데 남자가 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지 여자보다는 음. 심리학 박사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음. 이 바람에 대한 충동을 갖다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당장 헤어져라 그러는 거예요왜 그러냐 면 계속 핀다라는 거예요. 어, 바람, 이게 한번 피는 게 어렵지. 심리학, 심리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죄책감을 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 죄책감보다 두 번째 느꼈던, 느꼈던 게 상대적으로 가볍고, 나중엔 그게 무뎌져. 어, 뭐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싫으면 말고. 응. 근데, 이 사람은 바람을 필 때, 상, 이, 왜 이럴지 몰라. 어, 뭐, 저기, 뭐, 3번 카드도 그렇고, 4번 카드도 그렇고. 상대방의 그, 그, 금전 컨디션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이게 처음부터 그랬냐? 그건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닌데, 놀아보니까 그래도 있는 사람하고 노는 게 없는 사람하고 노는 것보다 편하더라, 이거예요. 왜? 이, 저기, 막, 그 밤일만 잘해주면 그냥 주머니가 팍팍 열린다는 걸이 사람이 깨달았던 거지. 어,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 어, 사람이, 어 그런, 어, 그런 것 같아. 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버릇을 갖다가 쉽, 그러고이 사람은 그, 그, 그런, 그 밤의 세계를 갖다가 굉장히 빨리 터득한 게 아닌가? 어, 굉장히 빨리 터득했다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 그럼 그 사람은 가망이 없나요? 근데 이것도 서, 여러분 이것도 성격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또안돼 물론 그 살다가 실수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자기 양심의 잣대라는 게 예리한 사람이 있거든 근데 예리한 사람은 아무리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걸 갖다가 자제를 한단 말이지 근데 얘는 이걸 자제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미 이미이 맛을 안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다 하더라도 만약에 돌아온다고 라 하면은 만약에 한다면은 그건 돈 문제일 거예요. 음 이렇게 놀다가 돈이 다 떨어졌다던가 음 돈이 다 떨어졌다던가 그래도 간간히 있는 사람 만나서 즐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이게 매번 수확이 좋은 건 아니잖아. 음,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떨어질 때가 있다고 이, 이 사람이 그렇게 놀다가도 어, 돈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연락이 와. 음, 이게 연락 연락도 규칙적으로 오지 않아요. 왜 규칙적으로 오지 않냐라고 하면은. 음, 연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어, 연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제대로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연락이 와도 그렇게 탐탁치만은 않아. 음 근데 여러분 생각도 나는 건 맞아요. 어, 사랑했던 기억이 나는 것도 맞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맞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조금 약간 무리든 거 아닌가? 어, 물들은 느낌이 나요 어, 물들은 느낌이 나서 이 사람이 진짜 개가천선을 하고 온다 그러면은 모를까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어,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어, 그것 좀 해결하고 싶어서 어, 지금 이 사람이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이걸 여러분이 해결해 줄까 라는 그런 마음도 기대감도 없지 않아 응. 그런 기대감으로 오는데 만약에 그런 여러분이 어 만약에 아안 아니야 싫어 없어 만약에 이런다면 아 알았어. 그러면 나는 꺼질게 하고서 싹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을 갖다가 풀수 있을까? 음. 복수를 할수 있을까? 왜냐면은 만약에 복수하려고 들면 이 사람은 토끼 토낄 걸? <웃음> 저 토낀다면 오래간만에 나오네. 어 토낄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목적이 어, 여러분한테 완전히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궁핍하기 어,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도 알아. 여러분이 자기를 갖다가 쉽게 받아 주지 않을 거라는 거. 어, 그리고 고런면에 있어서 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도 음. 아, 맞아. 얘는 이미 이렇게 이런 생활에 빨리 중독이 되나? 맞아요 어, 여러분이 안 받아줄 것 같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이미 이런 생활에 음, 길들여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빨리 길들여졌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거에 어느정도 내재가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음, 굉장히 빨리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뭘 깨달았냐 라고 하면 그 만약에 그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 조직 안에 나를 갖다가 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 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자기가 머무는 곳에 어,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뭔가 하나를 잡으려고 들겠다 뭔가 하나를 잡으려고 들겠고 음... 맞아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음 어딜 가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헬스클럽에 가든 어딜 가든 거기서 누구 자기가 거기서 어떠한 그그 그 거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 뭔가를 하나씩을 그 거기다가 두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거 다안 돼요 음다안 된다 그거 다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그래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너, 여기서 나오기는 싫다 이거예요. 어, 인생 편히 살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나와야 돼. 그렇지만 이 사람의 머리로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좀 딸려. 응, 뭐든 적극성이나 추진력을 있는데 그거 가서 이끌어가고 그걸 관리할 만한 브레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 체계적인 이, 이것도요 여러분 어느 조직 안에서 내가 나를 갖다가 진짜 말뚝으로 서포트해줄 만한 그러한 사람을 갖다내 곁에 둔다는 거는요 굉장한 브레인이 필요한 거거든 얘는 이제 그, 거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봐 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 생활에서 너무 어, 익숙해져서 너무 좋은데 나오기는 싫고 그렇지만 자기가 능력은 안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인정받기는 조금 힘들 것같아 왜냐면 아까서부터 안 된다고 계속 나와 음. 인정받고 싶어서 처음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용두삼이로 다 끝난다라고 봐요 아까부터 계속 똑같이 나오네 음. 용두삼이 음. 되는 듯 되는 듯 음. 어, 되는 듯하다 되는 듯하게 느껴진다 되는 듯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항상 불안불안하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런 그, 자기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 자기가 어떠한 욕심, 자기, 자기가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 지금, 저기, 막, 이 좋은 그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감정, 그런 것도 일시적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모든 사, 여러분도 이, 이 세상 살아봤지만, 이그 감정의 업앤다운이 있잖아. 좋았던 사람하고도 싫어지고, 싫었던 사람하고도 좋아 어떤 계기로 좋아지게 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지.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번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이 이 관계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올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올, 올, 올라고 올재수추회를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수추회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봅시다 나름 이 사람도 열심히 했다라고 봐요. 나름, 뭘 열심히 했냐라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도 열심히 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세상에 그렇게 안 하고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살아남았어. 난 여기서 살아남았고, 몇번 무너지기는 했지만, 나 7.8개 했어. 어, 나 7.8개 했어. 결국은 내가 살아남았고, 결국은 내가 인정을 받았어. 음,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지금 자신감이 만땅이야 난 뭐든지 할수 있고 난 뭐든지 할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음, 나는 업그레이드 됐어 음, 업그레이드 됐고 옛날의 내가 아니야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왜올려고 해? 옛날에 네가 아닌데 왜올려고 하지? 옛날의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아 요 음이 사람이 그런 것 같다 이 비록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인맥이나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맥을 쌓아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봐요 음 미련이 계속 남아있다 음 미련이 계속 남아있다 무, 무엇에 대한 미련이냐라고 하면 육체적인 것에 대한 미련이다라는 거지 음,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음, 이 사람의 영광은 끝났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어, 다가오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결쳤고 이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무너지기 시작해 성공은 했지만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아까도 말했잖아 여기에 너무 중독이 돼 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한 번을 성공하지 않았다면 성공을 안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개가 천선한 어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얘가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맛을 알아.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얘는 여기 갔다 갖다, 이걸 갔다가 끊을 수 없을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다. 어, 받아준다 하더라도 쉽게는 안 받아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왜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만약에 온다 라고 하면은 끊어낸다라는 그런 것도 없어. 솔직히. 그래서 애매해요. 딱 끊어내지도 않고 계속 어떠한 그 실갱이가 있다. 그게 무슨 실갱인지 이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실 실갱... 왜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거든.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제대로 탁 물려야 되는데 탁 물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라가 침미는데 어떡하든 이걸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얘네또 제대로 걸려 그냥 탕 물어야지 복수를 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애매하다 애매하지 않은가 어, 애매하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실랑이만 벌어진다 될듯될듯될듯 될 듯, 될듯 하면서 안 되는 거 복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엔딩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 재해다 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재해도 딱히 된다는 말이 없고 엔딩이 된다는 말도 없어요 어디 두고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복수를 성공할 런지, 안할 런지. 음. 그래서 만약에 돌아온다면, 음, 돈이 필요해서다. 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 플러스. 음. 자,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는 아니고, 요 재미름만 보세요. 네. 4번 카드 리딩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또다시, 어,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